안녕하세요 이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 k 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바로 디! 디클 클릭북 D14라는 제품입니다 처음으로 맥북이 아닌 컴퓨터를 리뷰를 해봅니다 과연 어떤 것일지 우선 상자를 보고 언박싱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상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디클 클릭북 D14라는 모델명이 나와있고 대충 어떤 모양인지 나와있네요 그리고 뭐 딱히 특별하다 싶은 설명은 많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 중에 저는 지금 화이트를 받았다는 게 표시가 돼있고 어.. 바로 언박싱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오 바로 설명서부터 보이네요 윈도우 10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따로 윈도우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악세사리나 다른 어댑터 같은 거는 6개월의 보증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노트북이 보이네요 이렇게 네, 노트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댑터가 들어가 있고 어 뭐야 원래 마우스가 들어있어요? 컴퓨터에 맨날 맥북만 사가지고 맥북은 진짜 컴퓨터 들어있고 끝이거든 충전기랑 유선 마우스가 들어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따로 있고요 마우스 패드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품이 많네 충전기가 되게 가볍다 그냥 핸드폰 충전기 같아요 저 맥북 충전기만 해도 진짜 무거운데 휴대성이 확실히 두각대 보입니다 그럼 그 노트북 설명서를 한번 볼까? 자 제품 스펙 긁어드릴게요. 자 제품명 디클립 클립부의 D14 모델이고요. 색상은 화이트, 핑크, 블루, 레몬, 블랙 옵션으로 선택 이 가능합니다. 제거는 화이트예요. 그리고 정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S 버전이 깔려 있고요. 프로세서는 인텔 쿼드코어 N4000에 터버부스트 2.6GHz를 지원을 하고 메모리는 4GB, 저장장치는 64GB입니다. 그리고 추가 SSD 슬롯을 지원을 해요.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4.1인치 FHD IPS LED 디스플레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1.3kg이네요. 자,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러면 노트북 본체를 한번 봐볼까요? 바깥쪽은 광채가 나게끔 코팅이 되어 있어서 빛에 따라서 빛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아래쪽은 또 무공, 무광 처리가 되어있고 고무패드가 장착이 되어있고요 여기 스티커 정품 스티커가 있네요 이거 훼손시키면 에이스 불가라고 되어있고요 이쪽이 이제 SSD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64기가가 모자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사실 노트북인 점을 감안했을 때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어 이게 아래쪽이 가볍다보니까 아래를 안잡고 열면은 이렇게 돼버린다 음, 열때 같이 들려버립니다 아래쪽이 아래쪽이 좀 무게가 더 묵직하면은 들때 아래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니터만 싹 열리는데 얘는 한쪽 손으로 아래쪽을 받쳐준 상태에서 컴퓨터를 열어주셔야 돼요 올 화이트로 깔끔한 디자인이네요 디자인은 뭐흠잡을게 없다 키보드 질감은 얇은데 살짝 들어갈 때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전원 버튼은 이렇게 키로 되어있고 포트들을 한번 볼까요? 충전 단자, 이어폰 단자, USB 단자, 마이크로 SD 단자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3.0USD와 마이크로 HDMI가 있네요 사실 맥북은 뭐 다시 포트로 통일해버린 마당에 뭐이 정도면은 양호한 거죠 일단 깔끔해서 이쁘다 이쁘긴 여긴 스티커나 이런걸로 데코레이션을 하면 훨씬 이쁠 것같아자 일단 언박싱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 노트북을 조금 사용을 해본 다음에 사용 후기로 영상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달 정도 D14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일단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마우스 패드 키패드인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우스 키패드 같은 경우는 윗부분은 클릭을 해가지고 안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살짝 당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마우스 키패드가 아래만 키가 눌리게 되어있습니다. 윗부분은 마우스를 이동시키고 이렇게 터치로 클릭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눌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왼쪽은 좌클릭 오른쪽은 우클릭이어가지고 이게 적응을 하면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디클이 노트북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 썼다고 느껴진 게 바로 이런 키 스킨인데요. 이키 스킨이 색깔별로 해가지고 제 취향에 맞춰가지고 데코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분에 따라서 키스킨을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재밌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 달간 직접 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하다 보니까 어디에 들고 다닐 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 329,000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노트북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있을 건다 있어요. 옆에 달려있는 다양한 포트들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충전기 없이도 한 3-4시간은 여유롭게 가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과연 가능할까 궁금해가지고 어도비에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시도를 해봤는데 한데요.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는 역시 조금 많이 버겁고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도 많은 사진들을 넣어가지고 많은 작업을 하는 게 아닌 간단한 편집 작업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울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학생들입니다 디자인과나 뭐 컴퓨터공학과여가지고 무거운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작업을 컴퓨터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닌 문서 작업, 뭐 웹서핑 정도를 진행하는 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첫 노트북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저렴해 보이지 않는 이 디자인도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대학교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카메라 중요하죠 웹캠 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걸 대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웹캠도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화상 강의를 듣거나 화상 통화를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노트북입니다 정말 32만 9천원이라는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괜찮아가지고 영상 시청 용도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요 외부 모니터나 TV 혹은 빔 프로젝터와 연결을 해가지고 영상 시청용으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오류가 나거나 포맷을 해야 할때이 D14 같은 경우는 하드드라이브에 따로 복구용 파티션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윈도우 USB를 제작하는 수고로움 없이도 간편하게 복구 혹은 포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찾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한 가지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과연 게임이 돌아갈까? 안타깝게도 게임을 돌리기에는 조금 사양이 많이 부족한 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그리고 간단한 사진 작업 정도를 생각하고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디클 클릭북 D14 노트북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지난번 이벤트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성비 아이템을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어요 어 물론 이거를 제가 협찬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은 노트북이긴 하지만 마침 또 리뷰를 해보다보니까 정말 가성비 노트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어, 근데 디클이 무선 마우스도 하나 보여줬는데 이게 진짜 좋아 진짜 편해 무서운 마우스여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잘 이거 진짜 편해요 이거 디클 사실 분 아니더라도 마우스만 따로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 많이 잡아